내 안에서 골파, 여러분! 헌터, 파이요! 자, 여러분 태국에서 두 번째로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태국에는 진거미새우라는 녀석이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에 한국 진거미새우를 잡아서 먹었었는데 우리나라 진거미새우는 솔직히 다 커봤자 요 손바닥보다 좀더 작거든요 근데 태국에 있는 진거미새우들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식재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그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한번 가서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낚시로 가야 돼. 혼자 가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렛츠 오자 <웃음> 여러분 지금 도착을 했는데 <웃음> 여기가 바로 새우 낚시를 할 수도 있고 잡은 걸로 또 요리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랑 한번 그렇게 먹어 볼게요 우와 이거 봐 아무도 없어 재밌겠지? 어. 여러분 여기 안에 새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여기 좋다 오 밑에 새우 있어 우와 이거 미쳤는데 크기? 해루질 하고 싶어 자, 이렇게 미끼를 준비해 주시고 o 아 r how much? One kilo, one... Oh, 1kg에 4만 원 키로 원0 0 싼다 1 k g 에 4만원 비싸네 <웃음> 어, 어. 오케이 낚시하는 거를 더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야 이거 아무도 없어서 은혜야 다 우리 거야 <웃음> 아 찌낚시때네 <찐악시> <웃음> 아 어떡해 <웃음> 저거를 빠뜨렸어요 어, 가라앉는다 아 There there I'm sorry Thank you 하 <웃음> 아, 진짜 너 <웃음> 창피해? 나도 장비. 아 이렇게 미끼를 걸고 자 이렇게 딱 하면은 저기 보이는 찌가 들어가면은 얘를 낚으면 됩니다 이게 보면서 할수 있네요 앞에 있는 애한테 떨궈서 해도 될것 같은데요 Can we change the seat? There Thank you 절로 가가지고 해보자 은혜 여기 깔렸어 여러분 쟤 진짜 커요 쟤 한번 해볼게요 어, 어, 어, 어, 어, 몽다, 몽다, 몽다, 몽다. 아, 까비, 까비. 저 밑에 한놈 있거든요. 저 놈한테 한번 해볼게요. 오, 오, 오, 오, 오 지금 물고 들어왔어요. 얘네들을 잡으려면은 확실히 딱 입에 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걸렸나? 걸려라, 걸려라. 아, 지금 손에 집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먹어, 먹어, 먹어. 와, 쉽지 않네. 애들이 물고기가 아니라 갑각류여가지고 잘안 걸려요. 여기 많은데, 은혜야? 얘네 안 물어? 한번 물었어? 이게 미끼가 바닥에 안 가라앉아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와, 은혜야, 너 잡았어? 우와 <웃음> 대박이다 진짜 크다 여러분 은혜가 한 마리 잡았거든요 야너 야, 너는 다못 먹겠다 <웃음> 우와 여러분 크기 보세요 우와 엄청 크다 아 땡큐, 아, 땡큐. 이거 다시 걸면 돼 우와 사이즈 보이시죠 이 우리나라 증검이랑은 창원이 달라요 이게 민물세우라고 가지 아니야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한국말이 나와버렸네 아 살림망에 이렇게 넣어놓는구나 우와 은혜가 너 잘한다 어 저거 저거 물었다 내거 물었다 오케이 우와 오예. 와. 너 반에 뺄수 있어? 야, 야, 야, 야, 조심해. 음. 아, 이렇게 접어 가지고 잡는구나. 그리고 반에 빼고. 아, 땡큐. 와, 이 집게가 여러분 엄청 아프거든요. 한국 거도 굉장히 아파요. 자, 그리고 그래, 여기서 엉덩이해 가지고 살림망이 딱 넣어 와. 야, 너 재밌어? 어. 야, 야, 내 것도 꼈어? 와, 워... 낚시꾼다 됐는데? 자, 여기서 음료 같은 것도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자, 여기 진짜 좋다. 나는, 얘 앞에 진짜 크거든? 어어, 물었다, 물었다. 갑각류는 저번에 미국 가서 크레이피이 낚시로 한번 해봤을 때,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 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체는 체능... 아하하. 야, 이거 재밌다. 야 은혜야 대결할래? 그래? 우리 지금 1대1이야. 아, 알지? 아, 자, 여러분, 응. 은혜랑 대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약간 1본 같다, 이렇게. 그러네. 여러분, 여기 진짜 예뻐요. 뭐 광고받고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찾아보고 좋다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다, 이게. 뭐 새우 입질도 괜찮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좀더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많아 일로와 여러분 여기 애들 다몰려있어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입에 넣어 입에 넣어 좀 들어갔어요 끌고 들어갔어 아싸 은혜야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끝까지 입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아 제발 <웃음> 자 여기서 은근히 팍 채면 안 되더라고 얘네는 살살 채야 되더라고 입에 넣었을 거야 지금 살살 이렇게 살살 그렇지 <웃음> 에이 에이 에이 넌 나한테 안 돼? 우와 여러분 진짜 사이즈 미쳤습니다 다리랑비교해보세요 이게 새우예요 진검이 세우 새우. 미쳤어요 예 네, 은혜야 내가 할게 이거 물리면 아프고 이거를 <웃음> <웃음> 네? 어아니 아, 아. 이렇게 고 뒤로, 누르고. 아, 이렇게 뒤로 접어 버리는구나. 아, 그리고 아, 이렇게 잡아야 되고. 어, 와. 진짜 크지. 와, 이분 이거 진짜 미쳤어. 미쳤어. 너무 흥분된다, 이거. 2대 아, 1. <웃음> <웃음> 나 이제 알았어 그럼 여기에 이끼딱 이렇게, 이렇게 껴줄게요 자 이렇게 작게 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왜내 껐어 자꾸 <웃음> 뭐야 견제하는 거? 아좀 해봐 좀야 아직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웃음> 너는 막 저기 막 돌아다니고 나는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포인트 이동을 해야 돼 다른 데 한번 갔다 와볼게요 내가. 너 거기 계속 그 자리 지켜 먹어 먹어 야 입에 갖다 줬는데도 안 먹는다 이큰 애들은 배가 부른가 봐요 아니면 아는 거예요 예 yeah! 우 뭐야? 잡았어? 응. 어. 와, 오, 크다, 야. 혼자, 예, 이러고 있네. 눌렀어? 그리고? 어, 내가 할게. 오, 너 해봐, 해봐. 오, 오. 뒤로 팔을 꺾어도 된다. 어 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아, 얘네 다리는 괜찮아. 아니야. <웃음> 야, 이러면 진짜 새우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야, 너 장난 아니다. 안 찌르기 조심해? <웃음> 오, 야, 얘 사이즈 크지? 진짜 큰데. 2대2야? 어, 뭐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못 먹겠어. 너, 너, 나, 나, 나. 그렇지. 예. 오, 너 잡아? 얘 아직 미끼가 남아 있지. 미끼 샜다. <웃음> 야너 진짜 끈직이다 은혜야. 야, 여기가 노다지거든요. 애들은 작아. 근데. 예. Yeah. 뭐야 뭐야? 오. 지게망 아. <웃음> <집게만> 가져왔네. <같이> <웃음> 미안해. 와 아깝다. 진짜 큰데. 예. 예. 예. 은혜야, 3대 이다. 3대 이. 와 은혜 너 근데 진짜 큰 놈이었다 이거 맞지? 그니까. 오. 오. <웃음> 자 여러분 이게 이 녀석이 이거든요 여 가운데가 2인데 진짜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3대2 너어버려오오오 빨리 들어 이거 하게 은혜야 <웃음> 절로 한번 가 저기 너딱 봐도 지금 모여있잖아 절로 <웃음> 한번 가서 <웃음> 하니까 게임 저, 저, 저. <웃음> 걔는 어떻게 얘는 큰 거니까 아, 얘 2.2로 하자 그러면 3대2.2 아까 그 녀석을 잡아주겠어 와, 근데 너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지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유들이 없다 아 어, 미안해 얘나 원장 갈게 저쪽으로 가서 한번 해볼게요 야 <웃음> 여기 제 진짜 커요 여러분 우와 저런 거 진짜 한국에 있으면 미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다남도다너 배고프지? 그렇지 그렇지 잡고 입에 넣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어 뭐야? 아니 여기 있잖아요 리찔레게야 얘네가 큰집게로 잡아서 자기 입으로 갖다 넣어요 처음 봤어요 그렇지 아니 아니 아니 둘이 싸우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먹어 그렇게 먹어 그렇지 자 작은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손을 살 뒤로 빼서 낚시대 끝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가 풀려야 돼 걷어도 되나? 걷어볼까요? 자 천천히 그러지 우와. 이야 개 크다 제일 크다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얘 진짜 크지? 내 다리만큼은 아닐걸? 비싼데? 아니요 오. 아, 너가 잡은 게 훨씬 크긴 하네 얘 진짜 크지? 아니? <웃음> 근데 얘 진짜 먹성 좋았어 오오오 이 <웃음> 집게 마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자유로. 이게 이렇게 휘어서 물진 않겠지? <웃음> <웃음> 야 이거 개 무섭다 진짜. 내가 얘 만지잖아. 이거 계속 집게 왔다 갔다. 오이친 <웃음> <웃음> <웃음> 놈이야 이거. 입 건드리는 거 싫어하네. 봐봐. 입 건드리면은 오 <웃음> <웃음> 어, 바닥에 내려. 아! 허 <웃음> <웃음> 오빠 땀나네 땀 개나지 <웃음> 진짜 놀랐어 여러분 얘가 이름만 세우지 엄청 아픕니다 들어가 라다대이점 <웃음> 이동하면 이 새해 은혜야 이제 <웃음> 그러면은 너한번 일로 와봐 그냥. 아 싫어 내가 안아 <웃음> 지조 있는 렉기 여러분 괜찮아요 전는 야비해서 이거 이동하면서 할거예요 여기는 애들이 먹성이 좋아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입으로 가 갔어 입으로 가 갔어 야, 야, 야 너는 위에서 나 대지마 이따 잡아줄게 기다려 가서 잘 당겨 볼게요 오케이, 걸렸다. 이야! <웃음> 은혜야, 제일 크다. 야. 너 그만해. 아, 너는 한 자리에서 해야지. 여기 사람 많았으면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맞아, 사람 없잖아. 잡지도 못하면서. 오! 오, 오, 오얘 진짜 세. 이거 손에 꼈잖아. 야, 잡았어. 야, 야, 야, 어떡해. 아, 이거 너 뽀박한 거야? 어. <웃음> 오, 오빠, 풀릴 것 같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안 풀린다. 됐다. 어때 인정하자 내가야 아니야 아니야 뒤로 가 에헤 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은혜야 저기 아, 가. 바로 물어 진짜 저기로 가한 번만 재미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은혜야 자존심이 아니야 이거는 진짜 괜찮아 아, 어차피 여기서 잡는 만큼 키로 수로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 먹을 것 같아 먹을 뭐것 같아? 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웃음> 도망갔어 그럼 <웃음> 아예 절로 옮겨 여러분 은혜가 드디어 말 듣고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잡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고 아니지 <웃음> 아니야 은혜가 그래도 좀더 재미를 느꼈으면 해가지고 은혜야 거기에 짐을 두고 일로 와난 여기서 던지도 잡을 수 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해봐 해봐 여기 애들 진짜 입질 좋다 오오오 얘 예, 벌써 벌써 먹으려고 지금 오 먹었다 은혜야 너거 먹고 있어? 그니까 기다리는 거야? 오했 됐어? 했어어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힘센거인나 <웃음> 네, <웃음> <웃음> 이야. 야 이야. <웃음> 무서워. 얘얘 얘 짝이야. 오 그러네. 지야이짝 찾았다. 그러면 세 마리 된 거네. 3.2 마리가 어, 아니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웃음> 어때? 오길 잘했지? 아니. <웃음> 뭐. <웃음> 지저 <지져> 있는 짝이. <장애님. 웃음> 여러분 지금 저기 난간에 건너갈는레 하나 있거든요. 얘 한번 잡아볼게요. 이거 뭐야? 뭐? 그렇지. <웃음> 왜? <웃음> 뭐야? 또 잡았어? <웃음> 이야. 아 자리 괜히 내려줬다. 자 여기 밑에 개큰한 마리 있어. 자자 자, 자. 그렇지.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반응 왔어. 자 입에 들어갔어요 좀 기다려야 돼요 바늘이 입에 쳐 들어가가지고 아주 쳐 괴로워할 때까지 살짝 기다린 다음 살살 올려볼게요 얘네가 지가 뒤로 빼요 그렇죠 이러면서 걸리는 거야 그렇지 예. 어때 그냥 우와 얘 진짜 크지 무섭다너갈 거야? 너희 잘해? <웃음> <웃음> 조심해 더버섯 오와 이거 진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어떻게 이게 민물의징검미세요가 살지? 그리고 진짜 더 흥분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사는 징검미세요랑 똑같은 게 이렇게 커버리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양식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꺼져버려서 <웃음> 오늘라도 양식 돼가지고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얼마나 더할 거야? 이제 한 마리씩만 더 잡을래? 더음 잡아라 <웃음> 너가 그만두고 싶어 한잡아 시간을 할부다 12시까지 오케이 오케이 10분 자, 여러분 10분 남았거든요 아유 저 정직하고 착할내 이끼 어 잡아 잡아 그냥 자, 우리 그러면 정정당당한 대결을 펼치자 앉아서. 어, 어, 앉아서 다 무효하고 여기서 잡으면 은 이긴 거야 어때? 너한테 화끈하지? 근데 잡았는데 큰 사람 어어 어, 들... 그냥 보면 안돼 지금 안아 <웃음> 알았어 알았어 얘또 캐스팅도 실력이라고 야아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어. 아 여기서 그냥 감으로? 야 너는 왜 보고해? <웃음> 개호의 없네 나 진짜 나안 봤어? <웃음> 너 지금 보고 있잖아 아니 나 저기 벽에 걸릴까봐 야나너거 물었다 쟤 내려가잖아 아, 쟤 작단 말이 작은 애도 잡아야지 어떡해 <웃음> 아이고, 작다, 아이고, 작다, 야. 오, 둥치는 크네, 집게가 작네. 야, 둥치 개 큰데? 집게가 왜 귀여워? 이거 크기로 하는 거야? 아니면 은 너가 이긴 거야? 크기로. 내가 이겼어 야야 <웃음> 야, 나도 뭐 가져간다 바로 대결해보자 그냥 아직 풀지 마 봐봐 여러분 어. 저 바로 가져갔거든요 애들 우와 팔팔한 거봐 비슷할 거 같은데 봐봐 아니야 내가 훨씬 커자 여러분 이게 제꺼 아 제가 졌어요 저 줘야죠 여러분 신혼여행인데 야너 좋겠다 이겨가지고 안녕 <웃음> 안 <웃음> 제일 번이야아나 <웃음> 배고파 이제 어, 먹자 자은혜 거. 잠깐만 이거 앞에 다리 좀 치워볼래 <웃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빼는구나 아예 오케이 여러분 잡은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러분 이게 저희가 잡은 겁니다 보이시죠? 이야 이거 사이즈들이 이런 새우 한국에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12마리 12 12아 여러분 이제 요거 요리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배고프지? 아. 먹으러 가자 excuse me 아 저기서 메뉴판을 가져다주신구나 아, 아 예, 바베큐 이게 1000바트 그리고 딴 거는 그냥 시킬 수 있는 건가봐 뭐 먹을래요 은혜야? 똥양아 아. 은혜가 똥양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거 1000바트짜리 하나 먹을래? 어. t 스원 이거 먹을래? 그래 엔 어. 이거 하나 아, 우리가 잡은 걸로 진짜 해주는 거구나 자라봐 어떻게 주문을 했는데 지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보다 저희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어떤 블로그 보니까 네분이서 2400바트 나왔다니까 네분이서 10만원 정도 나왔다고 아, 하시거든요 우리 거의 2천... 우리 둘이서 10만원 나온거야 지금? 자꾸 똥냥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똥냥... 나못먹는와 <웃음> 이거 진짜 근데 해루질 해보고 싶다 와 여러분 여기는 진짜 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거기서 해루질을 왜 그랬지 <웃음> 코콩카 드 <지금. 웃음> 진짜 하나에 하나였구나 사진이랑 다르구나 <웃음> 사진이 4개였는데 그래서 반만 줄까 이 말이었나? 네. 아니면 여기에 새우를 넣어볼까 원래는 다른거야 아더 쭉쭉해봐 줄여해봐 <웃음> 아니면 두개는 새우고 원래대로 두개는 해 다음 배추고기 넣어줄까? 의혜님의두 <웃음> 번째 추측이 나왔습니다 뭐죠? 스프링러에는 어. 너네가 잡은 새우가 아니야 아 우리 새우가 안 들어가? 근데 똠냥에는 너네가 잡은 <웃음> 게 <새우가> 들어가 <웃음> 그래서 똠냥을 계속 갈고하신 거구나 그래서 왜 바베큐만 먹어? 똠냥도 같이 먹어야지 오 어, 맞는 거 같은데? 새우가 들어가는 걸를 추천을 한 거지 아 근데 나중에 가격봤는데 2500받지 이렇게 나오면 어쩔 거야? <웃음> 너야 이거. <웃음> 왔다 왔다 은혜야 열두 마리야세 보자 우리가 잡은 거 먹어서 세 보자 <웃음> 내가 너 먼저 먹어봐 <웃음> <웃음> 세고이세 이렇게 <웃음> <웃음> 열마리야 그럼 이렇게 두 마리인가 봐 어? 근데 꼬리가 작네 <웃음> 먹어봐 내가 먼저 야 이거 뭐야, 뭐야? 어, 와사비 같은데? 고수일 거같아아 고수일 거 같다 너고수라너 간장 찍어 오네 자 먹어볼게 고수야? 어, 고수 간장 추룩추 뭔가 많아 어? 어? 어? 뭐야? 오 어, 진짜 새우네 그냥? 아 우리가 네. 잡은 새우로 만든 거구나 아 그래서 아, 12개야 이게 몇개 주고 이거 몇개 주고 하하 아... 아... 야 김전일 두둥, <웃음> 두둥 손개로 같다 나도 먹어봐야겠다 자 여러분 저도 먹어볼게요 저는 나도 고수에 찍어야지 후베르 음 우와 음음 이거 음? 약간 꿀 같은 느낌? 맛있어 어? 맛있어? <웃음> 뭐야 이거 맛있다고? 후베르 음 진짜 잘 어울린다 스프링롤이야 처음 먹어본 소스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야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먹었던 스프링롤 중에 제일 맛있다 진짜 앗뜨거우 아, <웃음> <웃음> 얼마나 뜨겁길래? 오우씨 개뜨겁네 조심해 이야 이거 그냥 껍질채로 먹어도 되겠다 먹어볼래? 아니 근데 여긴 껍질채로 혹시 먹는 거아니지 우리가 그러니까 막실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우리 여기 물을 봤잖아물 그래도 깨끗해? 그래도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다른 낚시터 사진 보니까 더럽던데 여긴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우와 먹을래? 아니 여기 먹뭘 먹을래 그런 말 들어. 해 <웃음> 그런 건 묻지마 이야 이살 봐라 <웃음> 맛있어? <웃음> 민물새우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돼 민물새우 이건 민물 안 먹어? 그거는 못 먹지 않을까? 원래는 새우 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못 먹어 뭐 왜? 내가 한번 먹어볼게 대가리를? 어 이거 먹는 거야 원래 는가자 여러분 얘 대가리 깬 거거든요 투베르 음 개짭짤하다 이거 소금이구나 겉에 음 음, 아 어, 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자 여러분께 은혜랑 커다란 진거미새우를 잡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커다란게 아닙니다 진짜 커다란 진거미새우가 따로 있대 언니? 그거를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요 자 여러분 여기 해산물 시장이 보이죠?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진거미새우입니다 와 미쳤어 자 여러분 크게 보여드릴게요 팔뚝만 해요 팔뚝 저쪽 한번 가보자 은혜야 여러분 여기도 진거미가 있는데 진짜 랍스터야 이거 제일 큰 놈으로 한 마리 일단 구매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다 돌려봤는데 저기 있는 게 제일 크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저울로 해가지고 판매를 Excuse me. 네, 쉽습니다. Excuse me. I want to buy this cooking in my home. So just I want to get. Understand? Yes, I s h o u 아 no. Good m o n i But I want only one. This one? I want this one. This one. Ah, 아, thank you, thank you. 옆에 영어 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자, 이거 하나에 300, 12,000원입니다. 아 600, 600. 아,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은 24,000원이요. 이게 사실 비싼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왜냐면 가격표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오 자, 아 배리고 배리고. 포장 되게 꼼꼼하게 해주신다. 오또한번더 사주신다. Okay, t h yeah, 땡큐 Thank you.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요거 들고 가서 제대로 된 크기 한번 이렇게 들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으로 가자 은혜자 여러분 이렇게 초대형 큰 징거미새우를 사왔습니다 우와 내가 잡았다 이거 는 사온 거잖아 <웃음> 은혜랑 잡았던 징거미새우도 너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거에 비하면 은 근데 마트에 가니까 아까 걔네들의 애기였습니다 자 이거 한번 크기 비교 어때? <웃음> 손이 록같아 <웃음> 근데 내 몸통만 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지역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만하면요 대가리는 잘안 먹더라고요 근데 얘가 다 보시면은 일반 새우들은 대가리가 꼬리 보다 작은데 얘는 꼬리보다 대가리가 큽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안 먹는 건 너뿐 아니야? 근데 우리 거기서 대가리 먹었잖아 근데 어. 내장 맛이 쏙 좋지는 않지라고요자 그래서 얘도 꼬리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은네랑 낚시를 잡은 거다 바베큐로 먹었었잖아요 이번에는요 다른 방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리끼 어떻게 할까요 은혜? 하나 둘셋 샤워 샤워 알아. 눈물 <웃음> 다 엉켰네 그러면 손질 손질 눈물 손질로 하자 하나 둘셋 손질 손질 눈물 손질 <웃음> 자신 있게 해라 자신감 떨어지고 보인다 자 일단 뭐이 녀석 손질이라고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우와. 자 이게 꼬리를 뭐가 오, 있어 안에 내장 여러분 여 안에 있는 게 내장이고 이 달랑거리는 게 집게인데 집게가 미친듯이 길어요 그지 집게로 뭐할거 없어? 집게로? 디지털 와. 엑스 야쉿왜거 뺏어가지 마 디지털 엑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안에 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랑 집게는 조금 아깝지만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대야 같은 거 먹을 때는 소금 구일 해가지고 여기를 잡고 이 뿌리 있죠? 야, 이게 뭐여. 이거 배때기 찔리면 끝이야. 배때기를 왜 찔려? <웃음>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거든요? 우와. 오, 야. 오! 롯나 깔끔 가져갈까? <웃음> 안돼 자 그리고 요게 내장인데 요거를 꼬서 먹는데 여기서는 사실 요리와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꼬리만 먹도록 할게요 <웃음> 귤 아니에요? 우와 미쳤습니다 진짜 꼬리가 손보다 보다 커요 우와 얘 어떻게 할 거냐면 열어봐서 야야야 야, 야, 나 같이 꺼내봐 야야야야 야, 야.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땡 틀렸어 이번 거 틀렸네 이래끼 여기에 올릴 거예요 <웃음> 자 여기다가 딱 올려줍니다 올리기 전에 요거 있죠 이걸 가위로 라삭라삭 해가지고 배를 갈라서 <웃음> 이렇게 먹을 거예요? 너 나가 한국으로 꺼져. 저러분얘네이 가리기가 있잖아요. 이게 왜있게 은혜야? 다리니까요. 아니 저 다리는 아 여기 다 붙어 있었잖아. 수영하니까. 그러니까. 수영에 있었어도 도움이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걸어 다니니까. 아, 얘네 배를 가리려고. 너 오늘 나가리 작정 알겠어? 여기 안 배를 가리려고. 갑자기 뇌리 바뀌었네. 그 너잖아. 은혜랑 저랑 썸탈때 서로 스타벅스 거기 카페 앉았는데 <웃음> 서로 배 위에 가방 이만한 게 올려져 있어. <웃음> 근데 어. 서로 보고 웃었어. <웃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웃음> 너 뱃살 맞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얘네가 포란을 합니다. 알을 베가지고, 알을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파란색? 알도 종류마다 색깔이 달라. 주황색. 오,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빨강색. 오, 그렇지. 그건 뒤지기 직전. 연두색. 아, 어, 그것도 뒤지기 직전. 금색깔. 오, 어, 그건 뒤지기 직전. <웃음> <웃음> 자, 이 가위로 배 부분 있죠? 여기 껍질을 쫙잘라주 거. 아, 참. 궁금한 거 있어. 일본 우리나라 바다새우 보면은 여기를 똑 따가지고 내장을 빼거든요? 근데 뭐 가재는 이 가운데를 떼잖아. 알지? 걔는 그래서 가재야 새우야? 그니까. 러 그게 궁금한 거야. 근데 여기를 뺄수 있을만한 게 없어 그냥 먹어 네 알겠습니다 와이프 말잘 들으세요 오늘 아침에또 싸워서 우리 둘다 같이 울었거든요 <웃음> 왜 여행 와가지고 오빠 왜 이거 계속 찍어야 돼? <웃음> 너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알려줘봐 <웃음> 너는 하는 게 뭐가 있어? <웃음> <웃음> 다운 다, 다 하잖아 <웃음> 삐져가지고 여기 오두컨이 혼자 서있고 <웃음> 나는 너 휴지 갖다주고 나 휴지 갖다주고 <웃음> 어 은혜가 휴지 갖다줬는데 처음이었어요 내가 항상 은혜 닦아주고 그랬는데 은혜가 휴지를 갖다주니까 뭔가 괜찮은 쾌감이 있더라고 완소리야 <웃음> 거기 가만히 애기 마냥 오두컨이 서가지고 이러게 <웃음> 자 여러분 살을 이렇게 쫙벌려줄게 우와 어때 오. 어떠냐고 오와라고 이거 <웃음> 살을 조금 이렇게 갈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볼까요? 아, 이렇게 아, 어, 그럼. 우와 야 이거 육고기가 터 딸린 소리 들리지? 어야 내장이다 아 위에 있네 너. 오, 됐다 자 여러분 위에 등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지는 가운데 꼬리를 잘라서 빼는데 그 꼬리가 이거랑 똑같거든요 얘는 뾰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새우로 정의를 한거 맞습니다 뭔 소리야 <웃음> 새우예요 새우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치즈를 딱 얹을 건데 모차베라 치즈 여기서 이런 거 되게 특이한 거 팔더라고요 자, 이렇게 와 이거 그거 같다 우와. 편의점에서 스트링 거. 치즈 어. 자 그냥 여기서 크게 크게 이렇게 박아버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여기 안에 아주 비밀 창고가 있더라고요 알아버서 블랙페퍼 그렇죠 이거 뭐야 소스 블랙페퍼에 소스를 뿌려 됩니다. 이게 사실 바다새우라면 가을고지안 해도 돼요 짭짤한 바다에 연분기가 남아있게 되면 하지만 이거는 민물새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의 향을 인조적으로 네. 조금 내줘야 돼요 와 어, 이거 새 건데 이거 뜯으면 세면... 유료 아니야? 이거 5천만 원얘하나에 어. 드립 그런 거 누가 나한테 배운 건데? 너 맞아요 아뭐 먹었냐? 입냄새 <웃음> 새우 아까 같이 먹고 가지고 새우 비린내 한아 근데 있잖아 너도 나 새우 비린내 나 말만 근데, 근데 새우 비린내가 아니야 미안한데 <웃음> 속 안에 썩은 내나 <웃음> 간이 안 좋은가 봐 자 후추 이렇게 쫙 뿌려주고 사실 여기다가 타지 않게 하려면 기름을 둘러야 되는데 굳이 뭐 기름을 둘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당하게 반숙으로 첨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열어봐서들어가봐서야 질이 넘었지 닫아버섯 알았지 돌려버섯 어, 몇분 분 돌려? 20분 20분 돌려버섯 10분 후에 중간정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나랑나랑자 그럼 지금 대충 10분 지났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와질 지렸다 지렸어 치즈 녹고 있고 겉엔 있고 아직 안에는 다안 익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다시 다 닦아줘 뭐라고? 너 음룡이들이 너를 왜 좋아하는 지 아는구나 뱀뱀 좋아 <웃음> 무슨 아기 로봇 같아 뱀뱀 좋아 <웃음> 자 여러분 이정도만다된것 같습니다 턴 오픈 열어 꺼내버섯 옮겨버섯 우와 미쳤지 <웃음> 우와 여러분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큰진검이 아니 아니 롯나게큰진검이 새우 꼬리 오븐 치즈 고이가 완성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 한번 비주얼을 내 인서트 한번 따줘 야야야야! 맛있어? <웃음> 맛있어? 이... 썩은 맛나 나줘. 낙쳐. 여러분 이게 얼마였냐면 한 마리에 600 바트, 24,000 원 됐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낚시하러 갔으면 먹은 거보다는 훨씬 싸요. 거기는 뭐 낚시 비용도 있을 거고 요리 비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 진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응. 근데 가격대가 솔직히 태국 물가치고는 적진 않아요. 은혜랑 갔을 때한 52,000 원쯤 나왔거든요. 감안하시고 가보시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와 미쳤지. 널 <웃음> <너> 리액션 개찐이네. <웃음> 자, 한번 먹어볼게. 우와. 아 진짜 나한 번만 쳐아 <웃음> 오늘 싸웠잖이야 미쳤어 야 이거 봐 오늘 싸웠잖 <웃음> 엄청 많아 지금 진짜 이게 한 5분의 1 될려나? 자와 개미쳤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와 와 이거 랍스탄인데 근데 이거 싼 거예요 여러분 24,000원 주고 샀잖아요 와 이거 먹어보니까 진짜 싸요 근데 내장도 버렸잖아요 크레이비즈처럼 내장도 요리해가지고 찍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거져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레이비즈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민물새우라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베라 음. 나 이제 지지를 못먹거든아 뭐야 그거 땡이야 <웃음> 와 조베라 싸웠으니까 초록초록 근데 그니 네 입으로 쳐들어가는데 그게 왜슨 소리야 <웃음> <웃음> 은혜 하나 줄게 은혜가 지금 미쳤어요 앞에서 개고품 흘리고 있거든요 어. 아 이건 너무 많잖아 어. 어. 어. <웃음> 이때는 안 놓치고 개인기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숨 어. <웃음> 어, 마실까 와 은혜야 너 진짜 이거 아깨싫러 졸업 졸업. 음 이거 내꺼니까 여기와 에이 음. 어때? 치즈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치즈가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냥 생에좋었네 그냥 쌩검미세우가 응. 맛은 어때? 수풀 바베큐 아까 그거보다 오븐이 낫지? 어 칠리 소스랑 찍어먹고 싶어 와안 사왔어? 아 미안 미안 미안 왜냐면 그 판매 직원이 내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한테 뭐라 하셨거든 1 0 0 맛! 와, 1 0 0 맛! 근데 나는 계속 5 0트 주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쫄아가지고 나왔어 그럼 나 이거 먹어도 돼? 왜? 안에 사실 거의 없어. 아, 알았어. 자, 여러분, 저 요거랑 치즈랑 해서 먹어볼게요. 자 일단 뭐 요거 먼저. 초베냐. 오. 석시야. <웃음> 참좀 <웃음> 석시 좋아하더라. 석시 뭐라고? 아, 저 요새 성훈. 네, <웃음> 그거 알아? 성훈이가 이거 미처리 안 했어. 왜? 너 나락 보내려고. 했어. 내가 했어. 내가 마무리하면 돼. 아, 성훈아 이거 미처리 <웃음> 해라. 그리고 이거 방송 내보내. 내가 말한 거. 은혜 보내려고 하지마 은혜 울어 오늘 아시면 내가 얼마 마음이 아파하는 줄 아니? <웃음> <웃음> <웃음> 자그러분 이렇게 해서 태국 신혼여행까지 와가지고 큰 징거미새우를 잡아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자연에서 잡는 거를 진짜 많이 알아봤었는데 제가 정보력이 딸려서 이제 못찾겠더라고요 그래도 주변에 낚시로 해서 잡을 수 있는 거 은혜랑 같이 또 즐길 수 있게 자연에서 잡으면 요렇게 쉽게 못 잡거든요 자 그렇게 오늘 촬영한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낚시터에 있는 징거미새우 말고 자요 녀석 있죠 요 징거미새우 자연에서 유튜브를 접지 않는 이상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 됐습니다. 그때 같이 갈 거야 은혜야? 니 나도 브린님이랑갈 거야. 빵이아야아야야 <웃음> 화해하자 화해.